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해 보니까요. 박사 하나 반 지금 논문 안 썼으니까 하나 반이죠. 논문만 남았거든요. 안쓰려고요 근데 그냥 논문은 실력이 아니라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 테크닉을 더 기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 보니까 다들 어떠신가요? 진나하고 나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거다 필요 없잖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막 하면서 저희 언니가 대단한 게큰 아들이 예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중학교 였던가 그때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배낭매에서 그냥 일본 보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경험으로 경희대 무슨 국제 무슨 과를 그거 수시인가 그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내 내 아들이 저런다 그러면 나는 언니처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이 탔겠지만 하여튼 하더라고요. <웃음> 자 오늘 준비는 어, 오늘 준비한 이분 집중 명상은요. 어,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인데요. 아, 내가 너 마음 이해해 이러면 속으로 저는 헐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의 소리가 나가면 헐 얼굴 냉랭하게 해서요. What? <웃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24시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도 엄마 아빠도 저를 잘 모르실 뱃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았음에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또는 때때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웃음> 막 놀러 다닐 때 있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엄마가 모르고 궁금할까봐 제가 밤에 들어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쫑갈쫑갈쫑갈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제평생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가서 먹었던 곳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요. <웃음> 알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엄마니까 알아야지. 이러면서 <웃음>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 힘내 잘될 거야 호왓 신도 그거를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죠? 어떻게 내가 잘될 거야? 헐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러면 잘 되게 만들어봐 길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힘내 이것도 나 지금 힘내고 있거든 날봐더 이상 힘낼 수 없게 미친 듯이 힘내고 있는데 뭘더 힘내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그그 그 여기 이제 제가 이분 집중 명상을 막 준비할 때 제가 공감 가는 걸 준비하지 않을까요 제 수준에 제 눈높이에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들 제가 절실해서 이걸 딱 준비하면 선생님 혹시 저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닐까요? 헐 공주인가요? 왕자 아니야? <웃음> 물론 제가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나 만나는 모든 인연분들을 하늘같이 모시기는 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어, 어떻게 알고 제가 당신 들으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 계속 알아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근히 알아들으라면서 그 주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필요해서 얘기할 때는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이 깊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해결점을 같이 찾다가 보면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헐,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뭐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아쉬람 선생님들한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어. 어떻게 저걸 견디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너무너무 해보면 와우 이걸 견뎌서 원정에 맷집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10년 넘게 있었겠죠 또는 15년 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틀 전의 일이에요 제가 그 베어링을 고치러 이제 현대 모터스에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아시람 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이제 서로 그거를 이렇게 공유해야지 나중에 가서 고생을 좀덜 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막 제가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얘기를 하니까 어 제가 근데 아이 매니저님이 별로 안 친절하다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선생님이 어 그래요 제가 들을 때는 조곤조곤조곤조곤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맞아 조곤조곤조곤 조곤 조곤 잘하는데 말끝마다 뭐냐면 그건 안 되고요. 아 그건 해줄 수가 없고요. 아 그거는 이래서 어려워요. 아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건 매뉴얼이 없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10분 내내 얘기해. 그러면 거기 오는 그 손님들이 아니 왜요?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일 거 아니에요. 옆에서 들으면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손님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운전자가 원하고 돈을 내고 하겠다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거든요. 감속오일 같은 경우에 안 바꿔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나, 그, 뭐, 저기, 뭐죠? 휠 밸런스 같은 거, 이런 걸 하더라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한다도. 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 휠 밸런스나, 얼라이먼트는 방지통만 잘못 넘어도 한 번에 그냥 휙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자주자주 자주 하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안전이 먼저니까요. 안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필요 없는 얘기를 실갱이를 한 30분 넘게 한 거예요. 결국은 할수 있게 됐어요. 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써 올렸죠. 인터넷에 써 올리고 현대본사에 올리고 막막 막 올렸어요. 문제다. 필요 없는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해달라. 5분이면 딱 끝나고 아 그러면 몇분 기다려라. 뭐가 어떻다. 얘기해주면 끝인데 왜 내가 거기서 30분을 이렇게 해야 되냐.